부산에 사시면서 부산 여행이라니 젊은 따님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생일 데이트를 준비해 달래 데이트도 여행으로 치는 거야? 뭐 고객님들이 원하면 다 해드려야지 에이 야 그건 신부름 센터 아니야? 야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뭐야 당신만의 여행을 계획해 드립니다 삶이 곧 여행인 거지 뭐 딸과의 데이트도 여행인 거 그래?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. 저 혹시 부부 여행사? 아, 아 네, 민지 씨. 아 네. 아 네. 아, 네. 아, 네. 어, 혹시 하커플즈? 아네 맞아요. 어? 핫커플즈 방송 나오셨어요? 네... 아 근데 아빠한테 비밀이에요? 왜요? 아버님은 모르세요? 제가 아빠 몰래 나간 거라... <웃음> 저희 아빠가 좀 보수적이시거든요 <웃음> 아... 아이, 그러면 비밀로 하실만 하네요 다른데도 아니고 핫커플즈면 <웃음> 그쵸... 아세상와이런면 어? 안녕하세요 그 아버님은요? 아, 아빠는 따로 오신대요 아, 그 아버님이 따님을 많이 사랑하시나봐요 생일날 일이 많이 신경써주시고 <웃음> 저희 아빠가 좀 유난이죠 <웃음> 저도 좀 부끄러워요 <웃음> 아이, 뭐가 부끄러워요 저는 부러워요, 민지씨 그게... 좀... 그... 민지야 어, 아빠, 아빠! 여기, <웃음> 아이고, 안녕하세요 아이고,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. 아 여행사에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, 근데 제가 우리 공주님이 뭘 좋아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말이죠 <웃음> 아빠 밖에서 그렇게 부르지 마. 아 그럼 공주님을 공주님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나? 어? <웃음> 아니 전포동은 내가 알려줘도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해 아, 우리 공주님한테는 뭐든지 해야지 왜? 싫어? 음, <웃음> 어? <웃음> 완전 좋아 <웃음> 이제 가실까요? 아, 아, 네. 그, 안내하겠습니다. 그러시죠. 네. 아버님, 어? 어머님은 오늘 안 오세요? 아, 그 민지엄마는 오래전에 떠났어요. <웃음> 아유, 아닙니다. 괜찮아요. 오래전 일인데요, 뭐. 아빠, 응? 난 괜찮아. 나 사랑 두 배로 봤잖아, 맞지? 아이고, 우리 공주님은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할까, 응? 그, 공주님 소리 좀그더 나갈래? 어? 아, 저희 이제 어디로 가나요? 아, 저희 민지씨 선물을 사실만한 곳들을 준비를 했거든요. 둘러보시고,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아버님이랑 얘기하시면 되세요. 아, 저희 그럼 빨리 가요, 빨리. 빨리 가자. <웃음> 응. 주야이 모자 어때? 응? 이쁘지? 안 어울려? 그렇다면은 진짜냐 너무 잘 어때요? 아, 그학코필즈 민지 어? 학코필즈응 침을 털고 어? 진짜 잘 어때? 짜잔 민지 아빠 어때? 멋있지? 어허 음. 아, 아빠 20년 젊어 보인다 인정씨가 골라줬어 너무 잘 어울리시죠? 그래요? 아빠 이거 살까? 어. 나는 이거 살래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. 어? 아, 벌써 골랐어? 다른 것도 또 보자. 네, 민지씨, 조금 더 둘러보고 고르세요. 아, 아니에요. 저는 진짜 이게 마음에 들어요. 아, 모자는 집에도 많잖아. 정말 괜찮겠어? 어, 나 진짜 괜찮아. 시간 보내시는 게더 좋지 않으시겠어요? 어, 아니에요. 모처럼 다 모였는데 같이 식사해요. 아빠 괜찮지? 어, 아, 그럼. 우리 공주님이 아주 마음씨도 예뻐요. <웃음> 아, 민지씨 혹시 그 천사 아닙니까? <웃음> 아, 민지야. 어때? 너 와인 좋아한다고 그랬지? 어, 좋아하지. 자. 야, 네, 우리도 한잔 해야지. 어, 그러면 다 같이 짠할까요? 아, 네, 짠. 그렇죠. 네. 감사합니다. 어라 씨, 뭐 하지 마라. 그 정도로 눈치 없는 거 아니거든. 형, <웃음> <웃음> 근데 민지 씨 어디서 많이 본거같은데 아, 그 제가 연예인 김도희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. 닮았죠? 와, 와 진짜, 지, 진짜 닮았다. 그래, 우리 민지가 연예인만큼 예쁘긴 하지. 아닌데, 어디서 진짜 많이 봤다니까. 제가 그시르의 동키 아시죠? 동키. 음, 이거, 이거. <웃음> 똑같은, 똑같은. 와 닮았네, 닮았다. <웃음> 어디서 봤더라. 아! 핫커플즈 민지 아이가? 민지 아이가? 야! 핫커플즈 그게 뭐냐? 에? 아니... 아버님 이거 따님 아닙니까? 아니 이게 무슨... 아빠 그게 그...